전국에서 모여들어 아파트 투자를 하고 대구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명한 대구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 정보들 모아서 현실적인 투자를 하고 노력하며 유튜브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 결국 아파트에 물린 사람은 외지 사람들이다. 특히 서울 경기도에서 분양 아파트에 많이 물렸다는 말이 있다. 거리 문디들의 저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거래 절벽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들뜬 투자자들이 대거로 쏠리면서 한때 KTX 좌석 매진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금리 인상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1분기대우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1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HUG가 2015년 3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초기 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 분양 보증서 발급일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시점 기준 총 분양 가구 대비 계약 체결 가구 비율이다. 초기 분양률의 저조는 미분양 물량 적재로 이어져 지난 6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718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2 7,910가구의 14.7%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면서 족전무순이 청약 열풍이 거세게 일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투기과열지구 제외로 대출, 전매 제한, 청약 등 규제가 완화되자 투자자가 쏠리면서 대구행 KTX가 만차를 이루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값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도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음 달 입출을 앞둔 대구 달성군의 황파급이 우방아이유실 전용 69분양권은 애초 분양가보다 6천만원 낮은 3억 8백만원까지 호가를 낮췄다. 지난 6월 입출을 시작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단지 성당태황아호스메트로 전용 84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 3,500만원까지 제시하며 호가가 4억 4,250만원까지 내려갔지만 거래는감감무 소식이다. 서부정류장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공급이 많아진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입주 전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놓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며, 전세값도 크게 낮아지면서 실투자금이 늘어나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많다. 고천했다.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 물량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하반기 대구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749가구, 내년에는 3만 5619가구, 2024년에는 2만 1299가구가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추위를 지켜보며 금융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일 부동산인 폴 리서치 팀장은 규제 지역 해제에도 거래 재개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이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여있기 때문. 이라면서 2025년까지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라 가격 추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책 등을 통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